극성 분자이다. 극성 음. 분자라면 그극자 음. 모멘트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. 맞아. 음, 그 예. 이제 그래서 극성 음. 분자이다 맞고. B는 음. 음. 여기 보면 공유 결합수도 맞 음. 같고 비공유 결합수까지 음. 같요 근데 음. 그 원자 번호가 1이 하래요. 음.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잖아요. 음. 그럼 이거 한개 혼자 다르고 얘는 두개 같고. 그러니까 두 개라는 음. 것이고 세종류의 음. 원자가 아니라. C를 음. 보시면 음. 아니 109.5가 109. 된다는 것은 정사면체밖에 없는데 정사면체는 이렇게 여기도 원래 이렇게 그 결합이 음.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합을 3개만 했잖아요 그리고 한 음, 개는 비공유 전자사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109.5가 109. 아니라 107, 107도 음. 그리고 C와 D. 음. D D 중심을 보시면 이게 그 공유결합이 네번 했고 C는 세번 했고 그러니까 음. 다른 거라는 거 알수 있고 음. 뒤에 원, 모든운세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냥 삼각형이니까 같은 음. 평면 존재하는 거 당연히 맞죠 이게 중심에 그렇군요? 뭐 비공유전자상이라도 있어야 뭐이체질 없으니까 음. 그럼 얘 결합각은 얼마일까 120도 보다 클 까지 말까 어이 다르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